고깃집 진짜 많네 와... 예, 정육아 뭐. 혹시 저기 예 일행입니다 고깃집에 따라자 안녕해줘 아, <놀라> 등심. <놀라> <놀라> <놀라> 저는 이제 샤워를 하고 왔고요 아, 해보고 싶었던 게 있어가지고 하고 왔습니다 뭘 하고 싶었냐면 이거 이게 있거든요? 아는 누나한테 받은 건데 후천이라고 하기도 고 <웃음> 아무튼 써보라고 해서 일단 물 70ml 미백에 좋다고 하는 비타민C를 한번 써보겠습니다 대충 까면 되겠죠? 밝히고 있습니다. 좀 부족할 것 같으면 더 넣겠습니다. 부족할 것 같으면 조금 더 넣고. <웃음> 근데 물을 너무 많이 넣나? 큰일 났네. 물 엄청 쓰겠는데? 뭐까지 하죠 뭐 일단 냄새는 좋아요 냄새는 나쁘지 않아 해보겠습니다 머리 다시 감아야 되는 거 아니야? 긴장돼 이게 굳어? <웃음> 이게 굳는단 말이야? 물통 벗어야 되는 거 아니야? 이거 아닌 거 같은데? <웃음> 이걸 왜준 거야? <웃음> 어떻게 쓰라고? 내가 모르는 거야? <웃음> 아, 나보고 어떻게 하라는 거야 이거? 나보고 쓰라는 거야? 어떻게 쓰라는 거야? 어? 맞아 이거? 굳겠어 이게? 응? 안 되겠어 이거를 아예 섞였어이이 이 통에 있는 걸다 섞어야겠어 그 말이었나 봐 이게 25g이었나 봐요 아니 이거를 설명을 제대로 해 주던지 설명도 안해 주고 이것만 그냥 툭 주고 이사연법안는 내가 모르겠어 모르겠어 <웃음> 어떡해 아 이건가 보다 이걸 다 아예 통을 다 섞는 건가 보다 여러분 아예 이 통을 여기다가 물을 넣고 그걸 쓰는 건가 봐요 아하, 난리도 아니네. 여기 원래 나 공부하는 책상인데, 책 보는 컴, 노트북 하는 책상인데 큰일이에요. 뭐, 별수 있습니까? 하고 신어야죠 깨끗하게. 아, 이 말이었어. 이제 될것 같아. 왠지 이제 될것 같아요. 하면 난리나겠죠? 해볼까? 뭐 까지? 큰일났다 큰일났어 여기까지만 해야겠어 여기까지 <웃음> 이제 15분 있어볼게요 어떡하지 이제 큰일났다 아, 옷다 버렸어 옷다 버렸어 아, 이걸 줬어. 솔직히, 이거 쓸, 이거 쓸 거면, 딴거 <웃음> 그냥 편한 거 써요. 그냥 짜가지고 붙이는 거. 그게 낫겠어. 그냥 종이팩 있죠? 얼굴에 그냥 붙이는 거. 그게 낫겠어. 이거 안 돼, 안 돼, 안 돼. 이거 안 돼. 아무리 이거 친한 눈 안에 그거지만, 이거 안 되겠어. 나는 불편해서 안 되겠어. 안 되겠어요, 이거. 한 10분 됐어요, 이제. 한 5분만 있으면 될것 같아. 요 대충 시간이 된것 같아요. 좀 떼볼게요. <웃음> <웃음> <웃음> 나 이거 안 해. 나 이거 리뷰 절대 이, 이 리뷰는 절대 안 할거에요 스네일 크림 이거는 울트라 바이탈라이징 스네일 크림이고 이건 주름 개선 기능성 화장품이래요 달팽이 크림 근데 나는 그게 궁금한게 달팽이 크림이랑 수분 크림이랑 다른건가? 이것도 수분 크림이랑가더터지 근데, 이거 쓰기, 이거 쓰기 전에 이걸 썼었거든요? 근데 되게 좋아요. 그리고 이것보다, 이거는 수분감이 좀더 있는 느낌. 이건 조금 더 탄력성이 있는 느낌. 이게 조금 더, 그러니까 이게 더물 쪽에 가까워. 이거는 조금 더 젤리 쪽에 가깝고. 근데 별 차이가 없어요. 큰 차이가 없어. 그래서, 근데 둘다 괜찮고요. 가, 가격 대비 정말 괜찮은 것 같아. 그 다음에, 선크림. 선크림. 닥터 자르트 얘네는. 난 진짜 이것만 써요. 뻥이 아니라, 1년 반 정도 쓴것 같아요 미백 효과가 있는 걸좀 원했어요 또 수시로 더 바르는 이거는 방어력이 조금 떨어지긴 하지만 수분감이 너무 좋아요 그러니까 자주 발라주더라고요 저는 저 하루에 이거를 어 진짜 적게 발라도 두 번은 발라요 솔직히 자기 전에는 안 발라요 자기 전에는 되게 예민해서 발라주면 좋다고 하는데 아침에 이거를 바르고 나갑니다 마지막에 마지막 단계 그리고 올인원 하나 바르고 그다음에 수분크림 하나 바르고 거기다가 저는 이거 비추 뭐 이거 한다고 나쁜 거 아니죠? 되게 지구력 있고 자기가 잘 섞는다. 그럼 난 추천. 하지만 정말 귀찮고 더러지는거 싫고 이런 거잘 못한다. 하면 이거 쓰지 마세요. 그냥 짜서 쓰는 거 써. 아니면 그 종이팩, 그것도 귀찮은 종이팩. 오늘 하루도 무사히 마쳤습니다. 다들 내일 뵙겠습니다. 꿀잠 자요. 오늘도 행복하지, 응이었습니다. 생각해 보니까 이거 안 치웠어요. 난장판이구만. 난장판이야.